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녀 사이와 우정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섹스가 있느냐 없느냐겠죠. 이 섹스가 되게 묘한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것에 대한 열망이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심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태적인 섹스든 아름다운 섹스든 이 섹스라는 것 자체는요 남녀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섹스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하나의 행위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이두 남녀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남자의 섹스 심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욕구겠죠 물론 그 다음에 뭐 사랑 아니면 번식 이런 것들에 대한 퍼센트가 조금씩 다르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남자와 동일하게 욕구라든가 아니면 사랑 아니면 번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녀 사이에 섹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남자는 요 욕구에 대한 퍼센트가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여자는 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되게 크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섹스를 하기 전에 여자에게 모든 걸줄수 있을 것처럼 모든 걸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 여자를 꼬셔요. 그리고 나서 섹스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변하고 귀찮아지고 마치 화장실에 입난 다녀왔어 이런 마음으로 여자를 하대하기 시작하죠. 그에 비해서 여자들은요 섹스 전에는요 잘안 하려고 해요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죠. 그런데 섹스 후에는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줄 것처럼 모든 걸줄수 있을 것처럼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하기 전 남자는 간절하고 모든 걸줄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여자는 안 하려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단계였다면 섹스 이후에는 남자는 도망가려고 하고요. 여자는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 되겠죠. 그래도 요즘은 세대적인 생각이 많이 변해서 남자나 여자나 큰 의미부여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태생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우리가 사기를 치면 안 되겠죠. 사랑이라는 예쁜 타이틀을 걸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성적인 욕구가 생겼어요. 그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미끼를 걸고 어떤 여자를 꼬셔서 내 욕구를 풀기 위한 걸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럴 거면 그것에 대한 책임 정도는 지는 그런 자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남자들은 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요 섹스를 할수 있어요. 사랑하든 말든 섹스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자들은 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섹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섹스를 하면 여자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라고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또 사랑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 여자에게 내 욕정을 풀 거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빨리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이 섹스라는 행위는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가 필수라는 거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